인큐베이터만 들어갔던 기록이 있으면 최소 2년에서 5년 동안은 보험사에서 안 받아. 8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음. 몇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30... 제가 쉽게 말해서 담보를 싹 긁어 넣었다고 말하거든요. 음. 눈에 보이는 담보들을 다 워낙 저렴하니까 넣는 구성과는 너무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 거고 보정을 음. 그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 회사가 어린이 보험을 음. 조금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비 네, 이만으로 하시는 건 현대. 음. 여기서 적정한 그, 음료는 3만원, 4만원 사이가 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박정영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영입니다. 어디를 추천해줄 잠시... 수 있으시죠? 부동의 1위죠네 아... 변동이 없는 1위네 현대해상이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베이스 자체가 타사랑 좀 견주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보장 범위라든지 청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사가 아직까지는 워낙 문제 산모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버님들이 워낙 많이 알아보시다 보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현대해상으로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0세랑 100세 만기가 아, 나누어지는데 네. 이것 또한 저는 몇세만기를 하려고요. 라고 먼저 1차적인 결론을 내고 말씀을 주세요. 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왜 30세 만기를 생각하세요? 왜 100세 만기를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음. 100세만기를 했을 때어 그거 역시도 현대이상인가요? 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이유를 보면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블로그 카페 글들이 네.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음. 할 정도로 많은 정보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단순히 어른이보험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음. 이거를 부름웅실하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음. 결론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태아보험이 제일 쉬운 거 아니냐 태아보험이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초적인 건 맞아요 태아보험을 가장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어린이던 성인이던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건 맞는데 태아보험에서는 약관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상 사례에 따른 구성이라든지 그 연령별 시기에 맞춰진 구성을 정말 알고 한 설계와 응. 제가 쉽게 말해서 담보를 싹 긁어넣었다고 말하거든요 응. 눈에 보이는 담보들을 다 워낙 저렴하니까 넣는 구성과는 너무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응.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님들이 공부하기도 되게 어렵고 응. 상담하기도 어렵고 태아원 같은 경우는 상품 경쟁도 워낙 많고 응.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안 하려고 하시죠 최근에는 좀 많이 꺼려 하시는 네, 그리고 음. 저희 팀원들이 워낙 태아랑 어린이 쪽으로 좀 강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다른 타 지점이나 음. 동료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음. 근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일반 설계사분들도 그러니까 경력이 꽤 되신 음. 분들도 태아 보면 그냥 사은품 보고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설계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음. 전문보정을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는 이미 끝났다 그렇죠. 어떤 보상들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도움되느냐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된 상담들이 음.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쉽게 태화복무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음. 어,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음. 태아복 중에서 음. 30세 만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대해상을 선택해야 되는 음. 이유, 음. 네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현대회상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음. 그에 따른 보상 사례가 워낙에 많고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오전에 청구하면 오후에 한두세시간 안에 바로 지급이 되버리니까 고객님들께서 되게 깜짝 놀라 시죠 그만큼 각 질병이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가다 정리가 되어 있고 보상과 체계 자체가 타사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음. 보여지는 거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는 되게 많지만 보장을 최대로 구성을 했을 때도 저렴하느냐 음. 이렇게 봤을 때현대에서 30세 만기는 3만원대로 충분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실비가 13,380원에서 출생 직후가 2만310원이거든요 그러면 실비랑 종합을 합쳤을 때 5만원 초반이에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유지하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혹시라도 어떤 위험률이 발생했을 때 보장은 워낙 든든하니까 안심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이고요 그리고 30세 만기의 가장 장점은 계약전환 제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보통 우리가 30세 만기를 준비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진단이나 치료이력이 있다면 가입을 안 받아주거나 제한 조건이 많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현대해상만큼은 이 계약전환 제도가 타사에 비해서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회사예요 20세 만기 또는 30세 만기로 했을 때 자동 탑재가 되는 거고 음. 당시에 이제 만기 한달 전에 고객께서 님 재갈 의사를 비추시면 응. 치료 1억이 있던, 진단 1억이 있던, 발생한 손해율이 높던 간에 상관없이 무심사 조건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고요. 음. 타사도 이 담보가 있지만 자동 탑재되는 게 아니고 설계사가 그 특약을 넣어야 하는 우리가 납입면제도 자동 탑재되는 회사가 있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계약전환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현대해상은 만기만 맞춘다면 자동 탑재가 되는 기능이고 이 계약전환 제도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고객님께 보여드리면 되게 안심하네요. 그리고 태아보험에 넣었던 담보 중에서 계약전환 제도 때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담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음. 내가 어떤 거를 30세 이후에 다시 준비할 수 있다는 라 거를 미리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보험료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30세 이후에 재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2021년이니까, 2051년이겠죠. 지금 2021년에 30세와 2051년에 30세가 보험료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경험료표도 다르고 그렇죠. 네, 요율 자체가 달라지기 음, 때문에 음. 물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음. 그리고 공시이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뭐, 똑같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지만 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보험료율을 지금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현재 시점의 30세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음. 네, 그러면 같은 어, 보장을 구성을 한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음. 보험료를 조금 더 아껴 갈수 있는 플랜이죠. 근데 물론 이것도 무해지 환급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다르고요. 기본 플랜을 기준으로 봤습 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가 많이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사실 100세 만기를 준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음. 20년 납 30세 만기를 보장받고 다시 20년 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르십니다. 음. 네. 그러니까 30세 만기 상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현대상으로. 네. 그런데 현대상의 똑같은 30세 만기형이 다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음. 어, 보장은 천차만별이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관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음. 설계를 받아보시는 음. 게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음. 30세 계약 전환형보다는 전환형을 기본으로 한 음. 100세 보장에 네.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고 있어. 맞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조합이 가장 괜찮을까? 음. 왜 100세 만기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명확 ]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거죠 20년 납을 한 번에 끝낼 것이냐 음.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던 30세 이후에 다시 한번 20년 납을 시작할 것이냐 음. 이게 이제 명확한 장단점인 거고 음. 처음엔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는 똑같아요 음. 현대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런 선천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유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률 그리고 100세를 같이 조합했을 때의 보험료적인 면에서 장점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는 현대상으로 하고요 성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00세 만기를 가되 무해지 환급형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태아의 음. 특성에 맞게끔 10세 만기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음. 그다음에 어느 회사로 가져가는 게 영유아 시기에 청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납입 면제 부분들, 그다음에 보상 관련된 부분들, 생애 주기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고 설계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음. 어린이 보험의 특성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백세만 개주 회사는 음. d b 손해보험 그리고 진단비로서는 농협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어? 농협이 더 저렴하고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연계 조건들이 있고 전체적인 보장을 봤을 때 진단비는 우세하지만 수술비에 있어서 너무 약하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협하고 DB를 비교했을 때 DB로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았고 조금 더 베스트로 구성을 한다고 라 하면 DB랑 농협의 장단점을 서로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조합 구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설계사들도 일이 많고 관리 밀리해 드리는 것도 정말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30세 만기, DB 100세 만기, 농협 100세 만기, 실손 의료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총 4개의 증권을 <웃음> 가입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거를 잘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와, 너무 베스트다 음.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쉽게 설계사가 추천해 주는 대로 하고 싶다 라고 음. 하시는 성향에 계신 분들은 허, 증권 내개는 너무 무리다 음. 그러니까 보험료를 오히려 줄여드림에도 불구하고 음. 한 회사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약간 그런거 같아요 음. 설계사분들은 한 회사 하는게 가장 좋거든요 단순히 이제 플랜 해가지고 이번달은 이걸로 가겠다 고하면 한개 회사를 하는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음. 고객님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음. 어, 단돈 뭐 이런 100원이라도 네. 더 도움되는 담보 로 세팅을 해드리려면 말씀하신 대로 현대베이스에 DBX에 음.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농협 플러스까지 하면 실손 네. 플러스하면 4개가 되는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달에 많은 분들이 음. 농협을 베이스에 두고 DB를 서브로 음. 하는걸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채널이나 블로그를 보면 네.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DB를 베이스로 맞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진단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DB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비가 2,000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3,000이고 뇌나 허신 같은 경우는 DB는 3,000 그다음에 농협은 5,000까지 들어가요 음.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보험을 과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음. 중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입 금액이라는 거는 남들이 다 가입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적인 치료비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가입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서 오바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비로도 커버가 되고 그 오바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내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격이 되다 보니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게 중점이라서 같은 조건으로 구성했을 때는 그두 회사가 큰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가 농협이 더 저렴한 이유는 수술비나 항암치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DB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고 음. 근데 반면 DB는 수술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음. 진단비와 수술비의 밸런스가 되게 좋고 음. 그 다음에 납입면제가 현대나 디비나 거의 탑1,2예요. 음. 어, 나비 면제만 봤을 때 가장 큰 틀만 보면 후유장애 부분이 있잖아요. 네. 후유장애가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다 50%인데 네. 농협은 80%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진단비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차이도 많이 나는 부분이고 또 농협이라는 회사가 뭐 제가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음. 워낙에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가입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 어쩔 때는 타사는 서류를 떼가면 음. 현상태 소견서라든지 검사결과지를 떼가면 그 결과를 보고 인수를 해주는 반면에 농협은 아예 서류를 안 보겠다. 음. 제출도 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지금 여력이나 회사의 어떤 규모적인 측면은 농협이 굉장히 탄탄하고 탄탄하죠. 좋은 네. 좋은 회사 인건 맞다. 음. 그런데 앞으로 뭐 분쟁적인 부분이라던가 음. 보상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음. 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굳이 1, 2천 차이라면 납입 음. 면제라던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보상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음. 충분히 메이저사를 선택하는 것들이 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대안이 음, 음, 될수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들고요 태아보험은세장 음. 보험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보험이다 보니 음. 종합적인 측면에서 어, 보장 서비스적인 측면과 보장적인 한도 음.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상황에서 그걸 베이스로 두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뭐 가족력이 있다고 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회사를 조금 더 추가하면 더 이득이 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음, 네네. 만약에 진짜 보험료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케이스라 30세나 100세 만기 둘다 현대해상으로 하시는 거는 베스트죠 음. 왜냐하면 한 회사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회사 안에서 청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중요한 담보의 그한 회사의 누적 한도와 업계 누적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태아식에 가입하게 되면 뭐 3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다 해서 유산 2천만 원 한도. 음. 뇌랑 심장질환 2천만 원 한도 이기 때문에 음. 업계 전체로 봤을 때 너무 그게 작아요 네, 그래서 여러 회사를 같이 조합을 했을 때는 업계 한도가 유사하 3천만 원 음. 그다음에 뇌랑 심장질환은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음. 내가 좀 여력이 되고 지금 처음 가입할 때 최대 보장을 해주고 싶다라고 음.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현대 30세와 DB를 하되 거기서 보장을 최대로 음. 또는 농협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진짜 진단비를 최대로 하시는 게 배제. 농력이또 업계 주제부도안 보잖아요. 안 보죠. 네.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보장을 음. 준비하는데 굉장히 대안이 될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가성비도 좋다 보니까, 이름 음. 많아져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어... 네. 양심에 찔려서. <웃음> DB 베이스를 항상 얘기하는 데에는 음. 이 수술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수술비 하면 대표하는 게 이제 DB인데, 이번 달은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이 보여요. 네. 뭐 하나라던가 네. 현대라던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는 음... 건 될까요? 일단 DB는 종수술비가 워낙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메리츠가 종수술비를 도입을 하면서 약관은 메리츠가 가장 좋았고 음. 그거를 카페에서 들어온 게 DB랑 KB랑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도 DB가 좀더 조건이 좋았다는 거는 우리가 종수술비에재왕절개수술 네. 요실금, 치액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이세 가지에 대한 보장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손해볼 부분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죠. 응. 그리고 이제 어, 종수술비가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게 대표적으로 대장용종제거 이런 부분인데 어, 대장용종제거가 일종에 있느냐 2종에 있느냐에 따라 사실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응.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실비나 내가 어떤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크게 위험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종수술비는 큰 차이가 없다. 음. 회사마다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매회지급에 대한 부분들 음. 동일 질병당 1회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음. 매회지급이라고 하면 1년에 같은 질병이나 같은 상해로 수술을 두번 이상 했을 텐데 음. 매회지급이 질병에 있다 보니까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두번 이상 하는 케이스인데 극히 드문 정도가 아니라 되게 희박하죠. 제가 딱한번 뵀던 분은 대장 용종이 워낙 개수가 많아서 음. 한 번에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나눠서 하셨던 딱한 케이스가 그 외에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라 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 회마다 지급받는 게더 음. 유리하시겠죠 그런데 DB의 장점은 매회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종수술비보다 저렴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매회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음. 이게 사실 마케팅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고객님들한테 뭐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뭐더 지급할 수 있는 담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매회 지급받는 까지 돼. 그래서 매력적이었던 거죠. 음... 응. 그런데 만약에 매회지급은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싸 이러면 고려하실 만한 요소는 아니다. 현대도 5월달부터 네, 매회지급 종수술비가 들어왔고 지금 이제 한화가 공격적으로 음. 종수술비는 우리만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가성비를 아주 그냥.. 네. 네. 정말 보장내용 좋아요. 그만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DB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음. 그 안에서 질병수술비도 매회지급, 종 종수술비도 매회지급인데 특정질병수술비의 구성이 너무 괜찮은거 특정질병수술비라는거가 종수술비랑 개념이 달라서 종수술에는 보면 우리가 뭐 관혈에 대한 부분을 딱 명시를 해놓는다든지 어떤 회사는 매회지급 어떤 회사는 동일 질병당 일회 지급 이런 부분들이 음. 있고 또 해당 특정 질병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수술 방법에 맞아 떨어져야 음. 보장을 받는 반면에 특정질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려있는 수술비예요 신체기관 부위별로 해당 질병이 발현될 수 있는 연계조건까지 포함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100% 보장 음. 그 다음에 횟수 제한 없이 보장. 그러니까 매매지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치 구성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 일어나요. 음. 근데 그렇게 가치 구성을 해도 저렴하다. 음. 그런 부분 때문에 DB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음. 지금 사실 살짝살짝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잘팔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음> 아직까지는 어, 수줄비적인 부분이라던가 음.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 했을 때는 DB가 굉장히 괜찮은 거 <웃음> 같아요. 음. 제가 또 회의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보가 있는데 양성내종량 음. 네, 이 담보를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다. 음. 굳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있어요. 네. 근데 어린이 청소년의 사망률 통계를 보면 6기에 해당 되거든요. 음. 양성 뇌종량이 뭐냐고 하면 뇌종량이 발견돼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악성이면 암에서 보장이 되고 음. 양성이면 이제 양성 뇌종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쵸. 양성 뇌종량 담보가 없으면 암에서도 보장을 못 받고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을 못 받는 별도의 항목인 그쵸. 거예요. 네. 코드가 그래서, 아예 다른 거죠. 맞아요. 음. 양성이지만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위치가 좋지 않다거나 음. 그리고 이게 변형이 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거나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되게 높아지는 부분인데 음. 악성이든 양성이든 제거 수술이라든지 음.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거든요. 음,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중환자에 속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단분인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 회사는 현대상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음. 네. 그래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했을 때는 최대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고 음. 어, 타사는 보통 500에서 1000만원까지인데 DB가 제가 지금 추천하는 이유가 올해 들어와서 2천만원으로상향 조정을 했어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 회사가 어린이보험을 음. 조금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음. 보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반면에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험에 중점을 잘 파악하는 걸까? 라고 저는 오히려 좀 의문이 드는 게 진단비는 어떻게 뭐좀 과다고 음.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항암치료에 대한 부분들 음. 양성 뇌종양 이런 부분은 음. 최대가 500 이라든지 수술안보도그렇고네 너무 한도가 작다 보니까 종암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뭐 양성 뇌종양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음. 말씀하셨지만 을 저희가 갑상선 네. 관련된 부분들도 예전에는 정말 뭐 빈도수가 낮았는데 음. 많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다 닫기 시작하고 맞아요. 뭐 일배책에서도 뭐 누수 관련된 부분들 다 따로 뽑아내가지고 음. 어.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계속 디테일적인 음. 경험치들이 보상과 관련된 이것들이 쌓이면 담보를 제한 걸거나 이런 음. 것들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에 대한 보장들이 얼마나 추이적으로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를 미리 지금 준비해 놓으면 음. 나중에 진짜 이게 이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입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음. 우선에서 자기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음, 음, 음. 그런 부분들 좀잘 챙기는 전문가님들이랑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중에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음. 내가 굳이 어린이보험을 음. 1까지꼭 가입을 끌고 가야 되냐. 응. 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1까지 가져가는 거 낫지 않냐. 아직까지는 80세 이상 되시는 연령에서 응. 수술을 여러 번 받는다거나 그러긴 사실 힘들죠. 응.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기술이 지금 거의 비관열로 가고 있고 응. 경과율도 워낙에 좋고 후유가 거의 안 남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90세, 100세도 그렇게 해서 치료만 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고 그렇죠? 실비도 지금 100세가 저는 짧을 수도 있다라고 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80세보다는 우리 아이들 기준에서 태아보험은 특히나 100세만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더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건 80세만기와 100세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음. 몇천 원밖에 차이가 안나 이게 포인트예요. 성인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뭐 만원 이상 차이는 니 음.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어린이보험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나 그리고 보장받는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년 길기 때문에 그렇죠. 성인이 30살에 가입 파는 거 대비해서 음.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어린이 보험 자체가 한도가 높다 보니까 음. 한도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음. 4천원, 000, 5천원 지금 투자하시면 30년 뒤에 연만원을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렇죠. 월 보험료로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 전문가님들한테 이게 가성비가 어떤 측면에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음. 정확하게 좀 인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주시는 고객님도 꽤 있으셔서 음. 실제로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여 드려요 음. 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 100세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리자면 3 0대 미만은 현대 음, 그렇죠. 네, 30세 미만으로 하시는 건 현대 음. 이 여기서 적정한 보험료는 3만원 4만원 사이가 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전문가님 추천하는 베스트는 30대 형대로 하고 DB 베이스로 가져가서 단일로 하시던 음. 아니면 여기에 내가 가족력이 있다거나 음. 진단금을 추가적으로 할 만한 여력이 되신다면 농협을 좀 플러스해서 해주시는 것도 이달에는 베스트 상품이 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좀 예고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음. 이제는 뭐 담보 구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서 음. 그 외에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쌍둥이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음. 음. 쌍둥이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음. 아이들이 이제 저체중화로 태어날 확률이 되게 높고 두 아이 중에 한 명은 신생아 질병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음. 태어나서 다른 신체 기능은 다 완성이 됐지만 몸무게 미달 때문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 인큐베이터만 들어갔던 기록이 있으면 최소 2년에서 5년 동안은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죠 가입 거절이죠. 전사 거절. 음, 음. 그래서 엄마들이 조건이 나쁘더라도 쌍둥이는 태아물을 무조건 가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일환성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란성 중에서도 육모막이나 양막 개수가 두개씩 되어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육모막이 한개인 경우, 양막도 한개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케이스는 사실 손해보험사에서는 지금 이제 받아주는 데가 아예 없고 네. 실손의료비도 가입이 안 되세요. 네. 생명사의 종합보험만 가입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가입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생명사 걸로 굳이 무리해서 하지 마셔라. 음. 손해보험사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라 음.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면 사실 신생아 질병은 일주일 안에도 며칠 안에도 갑자기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미리 이름 정해놓으시고 바로 출생신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출생신고 하자마자 어린이보험으로 바로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장은 정말 든든하게 넣으면서 앞에 버려지는 보험료가 없는 거니까 음. 그런 거를 좀 장점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 최근에 쌍둥이가 많아지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관 아기들이 음. 많아지다 보니까 음. 어, 시험관으로 임신하시는 분들이 음. 쌍둥이율이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죠. 음. 어,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시험관으로 가진 임신이랑 자연 임신이랑 음. 태아보험 가입하는 상품이 다른 거냐, 음. 아니면 가입하는 기준이 다른 거냐 음, 이런 맞아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단태아인 경우에는 시험관이던 인공수정이던 자연임신이던 가입에 큰 차이가 없고요. 어. 대신에 유산방지제를 여러 번 받으셨다든지 또 현재 진행 중이라든지 음. 그런 경우는 모성자 특약에는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완화가 됐었는데 올해 음. 들어오면서 좀 인수기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케이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음. 똑같이 가입 가능하신 거고 추가적으로 내실 서류도 따로 없고 음. 가입 기준에 담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응. 시험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시험관으로 했을 때 노산이신 분들이 많죠. 워낙 많다 보니까 응. 4 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응. 보험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성자 특약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태아에 대한 보장은 달라질 게 없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응. 어, 쌍둥이인 경우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응. 아.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어, 산모님들이나 응. 또 태아부분을 알아보시는 이제 분들께서 궁금하시고 듣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응. 댓글 달아주시면 네네. 그거 참고해서 또 좋은 영상 만들 때 응.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로 응. 네, 좀 응. 채택을 해볼게요. 저를 응.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응. 지인한테 꼭 가입을 해야 돼서 응. 이렇게 궁금한 거를 해소하지 못하시는 케이스도 많다고 보거든요. 응.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다는 해결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응.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음. 전문가님들이랑 가입 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기본적인 상담들, 단순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험연구소택들이 처리를 음. 해드리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이유는 뭐냐면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나와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런 노하우들, 데이터들, 좋은 정보들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되게 고맙고 소비자님들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본업이 있고 그리고 또 고객님들이 있고 음. 계속해서 상담을 해야되는데 단순 문의를 계속 설계안을 주세요 네. 분리적인 한계가 있잖아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어,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답변 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컨퍼런스도 했고 네. 앞으로 이제 보험설계사들 보험전문가로 방성할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종별 그 전문가로 뭔가 성장하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보험연구소로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모색 해 드릴게요. 이 이유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설계사 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설계사인 거 속이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상담분이 자꾸 주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밝히시고 저 도움받고 싶습니다.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적절한 수준 안에서 저희가 교육이라던가 전문가로서 육성될 수 있는 스터디들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오픈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